내 눈에 좋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거래가 안되는 이유가 있겠죠. 블역세권 역세권, 그리고 신천뷰가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공원뷰가 있는 아파트들. 하지만 현 입장에선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팔 때에는 앞산 뷰가 있다, 신천뷰가 있다, 뭐 공원뷰가 있다. 그리고 학군이 엄청나게 좋다, 교통이 좋다. 그리고 더블역세권의 초역세권이다.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수십년 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적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은 하지만 현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가성비를 따져야 될 입장이죠. 가격이 급상승했다가 급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격이 많이 떨어졌느냐 적게 떨어졌느냐 정말 이 아파트를 내가 구입해서 가격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는지 그걸 진단해 보는 겁니다. 현 입장에서는 뭐 투자 투기가 아니라도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 내가 샀는 가격보다 더 떨어진다. 뭐 아무래도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사실 가슴이 좀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큰후회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100% 바닥에서 구입을 해서 후회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정보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좋으면 넘들 눈에도 좋다. 뭐 더블 역세권 사람들이 몰렸고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신천뷰 사실 뭐 이런 신천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뷰가 좋지만 예전에는 신천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실제 뭐 모기도 많고 냄새도 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아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 금호강뷰죠. 금호강뷰에 뭐 이쪽에 있는 분들은 금호강뷰가 좋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분들도 금호강뷰가 좋다. 뭐 그렇게 다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공원뷰, 공원뷰, 공원뷰. 뭐 사실 뭐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린다. 그럴 것 같으면 가창에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 대비 얼마나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따져야 되죠. 가창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가창에 뭐 진짜 뭐 새소리 듣고 싶고 좋은 공기 마시고 싶으면 동가주택 하나 구입하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통을 얘기할 것이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끝이 없이 내용들이 즐비하게 나올 겁니다. 물론 또 좋게 하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역세권 더블역세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신천뷰가 있고 공원뷰가 있는 곳을 특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별을 자랑하는 수성대림 이편한세상 세대수가 664세대, 청수는 30점 고정으로 되어 있고 건설사는 대림이고 사용승인이 2005년 중공되었습니다3 2평 국민세대죠. 기본적으로 예전 가격이 3억 9천에 거래되었다가 최고가가 6억 4천 7백까지 거래되었는데, 현재 띄엄띄엄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4억 5천까지 내려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거래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거래 예전 가격이 3억 천에서 전세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가 4억 5천까지 거래되었다가 현재 2억 5천까지 거의 완전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매매권이 50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는 기미는 충분히 있다. 물론 신청비후 내 눈에 좋으면 넘 눈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래가 안되는 것은 현 상황을 반영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다음은 신천주공인데요. 예전 가격을 보게 되면 1억 초반대, 중반대에 거래량이 일부 좀 많이 있었는데 최고가가 2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다시 예전 가격으로 1억 4천 5백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3년 1월 마지막 거래되는 금액은 1억 6천 5백 예전 금액보다 약간은 올라갔지만 계속해서 거래는 많이 없을 거고 요번에 대출 때문에 조금 움직임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가 2022년도에 대부분 1억 9천, 1억 8천, 거의 1억 후반대의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1억 4천 7백의 거래가 되었는데 대부분 상위에 있는 분들은 전세가 위험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매가 지금 27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저가의 아파트들, 그나마 투자를 해서 약간의 이익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 1억대, 뭐 2억대 초반을 좀 얘기하시는데 마찬가지 19평 신천 LH입니다. 가격대가 1억 3천대였다가 최고가가 1억 8천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거래가 없어요. 22년 7월달 이후에 거래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 최고가 2억 1,750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은 현재 떨어지고는 있지만 은 확실하게 가격이 내려서 거래된 게 없죠. 22년 6월달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예전 가격을 보게 되면 예전에 평균가액이 1억 중반대였는데 여기서 좀더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 예전 최악가가 1억 4천에서 최고가가 2억 3천까지 올랐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22년 8월 달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32평 마찬가지 예전 최악가 거래가 1억 7천에서 최고가가 3억 1,500까지 거래가 되었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현 입장에서는 2억 50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직 매물이 26건이 나와 있고 대부분 22년 중후반대에 거래된 이후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현입점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엄청난 세대수의 신천 가람타운입니다 세대수는 1376세대 신천뷰를 자랑하고 있고 20층 고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전 아파트다 보니까 많이 높은 편은 아니고 우방에서 건설하였고 97년도에 건축이 되었는 아파트입니다. 보시다시피 23평, 26평 엄청나게 거리량이 많아요. 최고 1억 3천에서 시작해서 2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22년 12월달에 1억 8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3평 마찬가지 예전 최하 거래가는 9천만 원이었고 평균적인 거래가는 1억 중반대였죠. 그리고 최고가는 2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실제 22년 3월달 이후에 거래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34평 마찬가지 예전 최하가 금액은 2억 초반 그리고 최고가는 3억 7,500까지 거래가 되었지만은 22년 4월달 이후에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래 자체가 없고 매매는 45건이 나와 있습니다. 중복된 매물이 아니고요. 이 입장에서는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기미가 충분히 있다. 예전의 아파트고 신천뷰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금액도 저렴하지만은 지금 구축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대연동의 이 편한 세상입니다. 세대수 527세대 청수는 2 0층으로 되어있고 건설사 대림이고 준공은 2008년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과장선호하는 32평이 예전 최하 금액이 3억이었고 최고가는 5억 1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고 32평 비타임 마찬가지 예전 최하 금액은 3억 초반대 거래가 되었고 최고가는 5억 2700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마찬가지 보게 되면 예전 최고가 야 4억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근데 지금 현재는 1억 9천 그리고 32평 에입타임 마찬가지 전세가 3억 7천 그 뒤에는 전세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32건의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장에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대연동의 센트럴파크 대연인데요. 세대수는 1100세대로 세대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청소는 25천 그리고 중공은 2016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가장 서로 하는 33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예전 가격이 3억 초반, 3억 중반 정도에서 엄청나게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가 5억 6,800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면서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22년 12월 달에 3억 5,80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33평이나 33평 B타입 마찬가지 많은 거래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전 최하 금액은 3억 중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5억 7,500까지 오후 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현재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게 23년 2월 3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것이 299건입니다. 중복된 매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봐 확인을 해보면 동일 매물 묶기를 풀면 185건이 나와있어요. 동일 매물을 묶어서 지금 95건이 나와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격이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옆에 대연뜨라체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736세대 그리고 사용승인은 2006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2 0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생각 외로 23평이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예전금액이 2억 초반대 최고가는 3억 6천까지 거래가 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현재 2억 6천 5백까지 12월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24평 B타임 거래 없고 24평 C타임 거래 없고 28평 마찬가지 예전금액 최고가가 3억 6천. 2억 초반대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33평 D, J, 뭐 E 큰 거래가 없는데 J같은 경우는 예전 금액이 2억 7천 그리고 최고가 4억 2천 8백까지 거래가 되고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금액이 22년 12월달에 3억 5배 근데 그전자에 2억 8천으로 금매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42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락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거래가 안된다는 겁니다. 일부 거래가 돼야 몇 프로 빠졌는지 하락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래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다음 침산동의 침산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세대수는 1202세대로 상당히 좋고 청수도 40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물이고 17년에 중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화성이고 현실적으로 26평 A같은 경우는 그래프만 봐도 상향했다가 꼰두박질치는게 눈에 보이는데 예전 금액대비 3억 초중반대의 거래가 되고 최고가가 5억 5 0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락을 하면서 근자에 3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22년 12월달 3억 그리고 12월달 3억 대부분 급락을 했고 26평 b 타입 마찬가지 예전 평균금 금액, 금액이 3억 8천 와이고 높네. 그리고 최고가가 4억 9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22년 11월달에 3억 7천 5백 거래가 되었는데 더 이상 거래가 없고 요 26평 C타입 거래었고 31평 마찬가지 예전 거래의 금액, 금액은 4억 3천 그리고 최고가는 5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4억 3천에서 9월달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34평 A타입 예전 평균 금액은 5억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가 6억 4천 9백 그리고 곤두박질 칩니다. 4억 중반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34평 비타임 마찬가지 예전 가격의 평균가는 5억 중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7억대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22년 7월에 달 3억 8천 급매물들이 나오면서 현재 일부 금액들이 떨어졌는데 4억 아직까지 초반대네요. 39평 마찬가지 예전 평균적인 일부 거래되는 금액들의 가격들은 6억대 중반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7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현재 23년 1월달에 다시 5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39평에서 26평까지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것도 80건이나 나와있죠. 동일 매물을 풀면은 210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복합적으로 지금 부동산에서 동일 매물 합쳐서 210건이고 동일 매물을 빼면 은 80건이나 나와있다는 겁니다. 신천뷰를 자랑하고 나름대로 세대수도 많은 아파트인데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일부 거래는 띄엄띄엄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물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는 아파트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정빙하지 않을까요? 내눈에 좋으면 넘눈에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만큼 매물이 나와있는데 현재 거래량이 없다는 하것 자체는 대부분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5억대 하는 아파트가 7, 8억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부분 거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산뷰도 좋고 신천뷰도 좋고 내눈에 좋으면 넘눈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 역세권 마찬가지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 가격에서 너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예전 가격보다 그 금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을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하시는 게 좋고 꼭이 아파트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은 우측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정보와 흘러가는 동향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뭐 수성목 코너 하늘치 아파트입니다. 이곳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송목뷰도 있고 마찬가지 뒤에 새소리도 들리고 신천뷰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아파트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세대수 832세대 나쁘지 않습니다. 청소는 2 0층 그리고 건축은 13년도에 건축되었고 건설사는 코롱. 보시다시피 33평 C타입 같은 경우는 최하 금액이 3억 초반대 시작을 해서 최고가가 5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계속해서 거래가 22년 7월달 이후로 끊겨있는 상태고 4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2평 b 타입마찬가지 예전 최하 거래 금액은 3억 4천 그리고 최고가는 5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3억 9천에 거래가 된 이후에 지금 거래가 없고요. 33평 거래 없고 마찬가지 A타입 같은 경우는 최하금액이 2억 4천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가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지금 5억 초반대에 21년 10월달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은 평수를 보면 적은 평수도 거래가 없어요. 25평 A타입 마찬가지 예전 최하금액은 2억 6천 그리고 최고가는 4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예전 21년 10월달 이후로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이 44개의 매물이 나와있고 현 입장에서는 더욱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공원뷰를 자랑하고 수족목표를 자랑하고 신천목표를 자랑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갭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가격이 상승하였고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물론 동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과 초역세권 그리고 공원뷰. 그리고 신천뷰를 얘기하지만 현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과학군을 자랑하고 있는 수송구 마찬가지 가격이 급하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금매물의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